합. 한 개. 네, 명사. 관계 명사는 아니까 관계 명사 중에서도 어떤 게여기당대요 되죠? 후. 후. 사업일 때. 사기 사업일 때. 대수는 안 되죠? 네. 그다음에. 혼행사 포함한 혼행사? 와, 어, 주세요또뭐 어, 있어요? 후죠? 뭐 어, 이런 거? 후죠는 지코스 명사니까. 명사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 뭐가 붙냐면, 복합. 에버가 붙는 거야, 에버가. 물론 이름 끝나면 VR만 붙어도 돼요. 이게 복합이에요. 복합에 담긴 의미는 뭐니? 혼행사 자체 포함.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야. 복합이야. 대박아버다 선행사가 안에 있다고. 선행사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격이 있죠, 격. 어, 아, 여기야. 여기. 꿈이야.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는 어떻게 따지그 안에 세결해야 돼. 어. 다시 말하면, 격은, 복합관계인구선에서의 격은 절 속에서 결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역할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 모두 중요해요. 종류도 있겠죠. 어떤 종류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큰 역할이 있고요. 종류는 일단은 이런 거. 훈다 후에버. 아니. 그다음에. 휴지에버 이런 거. 그 다음에 w h 버 t 이 정도 하나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역할.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역할? 명사 역할. 그러니까 명사 역할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야? 이절 자체가 국가 관계 명사 자체가 주어나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부사 역할하는데 을이 부사는 어떤 의미냐면 양보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절을 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양보 부사, 양보 부사 역할, 부사 역할. 양보 부사절로 쓰세요. 이거는 명사 역할하니까 명사절로 쓰세요. 이때 후에 번은 어떻게? 어떤 의미냐면 any one who 또는 의미입니다선행사 포함한 거예요. 얘가 선행사 얘가 관계되면서 관계되면서 앞에 선에사까지 포함시킨 게 후에 뭐 후에 뭐해? 어? 그 그래.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뭐가 결정한다 했어 이 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주어가 없으면 후가 되는 거야 주어 있어 동사 있어 어, 목적가 없어 그럼 목적가 음, 없으면 애니리이 들어서 목적가 되는 거니까 알겠어 전 안에서 결정된다. 위치에버는위치보버 네. 어떻게 돼요? 애니 띄우고 띵 대, 네. 또는 히치,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이것도 축격이냐, 목적격이냐는, a n y t h i n g 들어가서 조역하면 주격 이게 들어가서 히치절 속에서, 목적격을 가하면, 목적격. whatever도 마찬가지. 이거 붙이죠? any. 요즘 사실 별 구별 안 해요. 이거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이두 번째, 세 번째 거를 anything, that. 똑같아요. a n y t h i n g 들어가서 조역하면, 축격 관계 능사가 되는 거고, anything 들어가서 목적격을 가하면, 목적격 관계 능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틀, 틀다. 틀, 틀. 주어 역할을 한 말이야.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양부절이니까 이제 뭐가 돼? no, m a n a r who. 거는 whom.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o 마는 누구, 누구든지. 에다가 은느리가 붙이면 주어가 되는 거고, 을을 붙여주면 뭐가 되는 거야? 목어가 되는 거겠죠. 어떤? 요거는? 요거는? 뭐만은 어떤, 똑같죠? 요거는, 요거도 뭐만은 어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양보일 때는 해석을 합니다, 요거 아무리, 누가, 누구를, 뭐만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 돼요. 오만다 할지라도 양보잖아. 뭘 띄우게 존재한다고 얘는 중요한 거 주전을 띄우기 위한 것이다. 주전을 띄운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잘못했어. 이것도 똑같이 가야 돼요. 뭘로 가느냐면 이렇게 노메로 치고 가는 거야. 노메로 씨, 그렇죠? 이것도 아무리 어느 것이 이런 식으로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를서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메러 원시대요 노메로 원시죠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목적을 이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노메러 원시니까 아무리 어떤 거이 또는 을 뭐가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까지 묶어주면 이게 표본 로복합관계 대명사절의 어 종류와 역한다. 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렇 와서 어 709번에. I will give it. 난 그것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하니? 쳐나오고. 그 다음에. 아, 예나. Whoever arrived first. 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른다. 빨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른다. 아니면, 자, 이거. 이걸 적어놓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에, h m whichever. 에버가 붙으면 복과 관계 대명사들이다. 근데, 욕법은, 역할은,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너희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형한 번. 이렇게. 어, 뭐냐면 I want to do whatever. 여러분들 지금 연습할 수 있는 그 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거 집에 가고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해봐. 바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자 하나 더 이제 하는 김에. 후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들이 감이 좀올 거고, 지금은 당장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도 되고, 다음 달에도 되려면, 반드시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 무조건. 여러 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럼 갈게요. 이물 4개 해놨어 4개. 먹는게 중요하죠? 자, 나는 그래서줄 거야. 라고 했서 봐봐. 우선, 전치사 투가 있어요.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100% 뭐니? 명사죠. 전치의 목적어 명사가 나왔겠이 그럼 얘기는 뭘로 드린 거야? 명사 으로 쓰인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그럼 결국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무슨 역할? 무슨 역할아빨 얘기 안 해. 목적어 역할. 목적어 역할이니까, 자, 뭐 나왔어? 후에 뭐 나왔어? 여기 중에 하나 골라야지. 네. 어떤 의미냐면,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애니, 원. 우의 뜻이야. 에리원 자, 무슨격 격결정한다 했잖아 여기. 에리원이 들어가서 무슨 역사이 무슨 능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버벅어리면 어떻게해 동산. 동산 아니고 주워 없잖아. 그럼 에리원이 들어가고 주워야 될거 아니야.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우산 도착한다. 맨 처음 도착한다. 거기 들어. 민재야. 민재야. 관심 없어 들어야 돼요. 문제 극복할 거야. 지금 아니 기회 없어. 마지막 게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그것을 줄 거야. 어디 학생은? Any one a r r i v 먼저 도착하는 누구한테라도 줄 거야. 이게 우선순위 죠 선착순이야. 선착순. 이제 그럼 여기 했던 부터다 적용되잖아. 첫 번째 후에버 전체를 본다. 후에버 전체를 본다. 전체를 본다. 전체 어디 벽은 절 속에서 절 속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거 절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의 목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니까 이쪽이 아니라 위쪽이다. 그다음에 주격 목적격 벽은 절 속에서 결정한다. 절 안에서 보니까 동사 있고 주원 없네. 주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대로 여기, 어, 아, 봐 이제 여기서 해볼게. 저희 전체를 묶었어요. 저희 전체의 역할부터. 자, 명사로 쓰였니? 부사로 쓰였니? 응? 명사. 어, 그래, 명사. 어이씨. <웃음> 아, 틀린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잖아 명사 역할 <웃음> 하는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명사 역할이라며. 무슨 역할이요? 주어 목적어뭐 중에? 응? <웃음> 어? 명사 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왜 명사라고 얘기하려면 무슨 역할을 니까 외부에목적보잖아회부에 목적어. 됐네. 끝났지. 얘는 뭐야? 뭘로 바꿔주면 돼? 랜이 띵. 아, 랜이 띵. 그렇네. 됐네요. 그럼 랜 띵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하니? 음... 주호 역할하니? 주호 여기 있잖아, 유. 네. 언제 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랜 띵이 들어가서 선행사 포화한 관계도 사라고 얘기했잖아. 선행사 같이 포화한 거라 그래서 복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자, 계속. 괜찮아요. 왔다 갔다, 갔다 달리면 돼. 어, 에이 들어가서 이 선행사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에니띵이 들어가면 절속에서 결정난다. You want anything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져. 다 가져. 밑에 거 봐봐. 묶었어. 자, 질문에 대답해야 돼. 자, 이거 묶었어. 여기 원해보죠. 원해 명사니, 원해. 명사니, 명산이, 명산이, 부산이 어, 명사야. 오, 명사 역할이야. 자, 또 하나 누을거 알지? 예상하지?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야? 아,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아니, 이거? 어려워요, 절이 명사 중에. 주어야? 목적어. 두의 목적어 아니야? 타동사 아니야? 일도뭘 하나? 그럼 어 전체가 뭐야?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사용된 거야. 어려워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데? Any? 네, 아까 연습했잖아. 애니띵인데. 몸 어떤 것도 해봐. 응. 이것도 목적격이야. 왜 목적격이야? 왜 목적격이야? 애니띵이 들어가서 어디, 어디로 들어가? 빨리 꽂아. 어디로. 그냥 목적격이라고 했잖아. 뭐, 어디다 들어가야 돼? 그래. 그리 여기, 여기. 애니띵. 이씨, 이서에서 들어가야 돼. 여기 없다. 중동사의 목적어로 목적어야. 하동사의 목적만 목적어 아니야.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목적어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네가 나한테 하라고 에디팅 들어오면 어떤 것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하라고 얘가 이거 인식이 니까 하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에디팅 어떤 것도 나다 할게 됐어? 이런 해석이 나오지 그래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밑에 거봐 여기 와 여기 묶었어 뭐니 무슨 역할 아, 자, 자, 자, 지금 나왔어요 첫 번째 의견 주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면 단수 취급할 거래요? 왜? 애니원 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게 애니원 후 이렇게 되면 는거 애니원이면 단수니까 여기 테에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아, 붙었네. 안 아, 붙었으면 주어 아니네. 틀렸네. 이렇게 분적이 돼야 돼. 틀렸네. 어 뭔데? 어 주어 아니네. 주어 아니면 얘가 목적어일리는 없고. 목적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야? 뭐야? 부사들로어 양보 헐, 해야지 너희들은. 양보 부사들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No! Matter! w o Who? 컴마 있잖아. 이 컴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보는 컴마가 붙는 경향이 진짜 100%는 아니야. 컴마가 오는 경향이 진짜 그래서 파이널 컴마야. 여기 양보 끝냈어. 자, 세부 시작해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어 주어 없다고 너희들 그랬지. 미안하지만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야. 명령문이라고 기여이 착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시험 문제야. 해볼게. 여기 했을 때 봐. 여기 봐뭐 콜드는 뭐야? 누가 전화든지간에. 하 자, 너메로호 콜드잖아요. 누가 네. 전화든지간에 하 당연히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야? 어? 어, 전화하는 사람이죠. 그얘기나 있잖아. 그 사람한테. 나. 나, 지금 없다고. 아웃! 밖에 나갔다고. 그죠? 지금 없다고. 말해. 알겠어? 빚쟁이 어. 어, 찾아왔을 때 이제, 빚쟁이 찾아왔을 때, <웃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던 얘기야. 알겠어? 누가, 누가 전화한다 할지라도, 말해. 그 얘기에, 나 없다고. 요 콤마가, 파이널 콤마였 아, 여기 유가생각된 거잖아요. 유가생각된 명령문이에요. 알겠니? 자, 이걸 끝나면 안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너희를 뭐를 해보자 냐면7일3 7일썸, 7일3 7일썸 두 개를 합니다, 두 개. 두 개까지가.